내가 네, 녕가십니까 공파하게 여러분들 하더 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볼 컨텐츠가 뭐다면요 바로 바로 바로 연가시 수백 마리를 잡아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뭔가 까악 깍... 록같았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연가시 컨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수십 마리까지 잡아봤어도 수백 마리 이렇게는 못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쪽 연천에 가면은 진짜 연가시를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마리 잡을 수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연가시 수백 마리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혼자 서더라면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연가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오. 이렇게 인터뷰를 찍었어요, 여러분. 있다가 없는 게 연가시기 때문에 솔직히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리바. 자, 여러분 오늘 연가시 잡으러 왔는데 제가 연가시를이 때까지 그렇게 많이 잡은 적은 없어요. 은혜랑 그때 내과 가서 한두 시간 동안 여덟 마리 잡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여기는 진짜 널렸다고 합니다. 연천 하면 또누구예요 연천의 아들. 안녕하십니까 상렬입니다. <웃음> 어, 여기서 연가시를 최근에 엄청 많이 잡으셨더라고 형님. 깔려 있어 바닥에. 그 정도예요? 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근데 이거 잠수를 해야 되죠? <웃음> 왜 이런 것만 시켜?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물러 형님, 10만원짜리 술. 아! 당장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는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얕은 데를 좀 보고, 형님은 여기 고프로 있죠? 고프로를 달고 깊은 데로 아마 들어가실 건데. 오늘 개추워요. <웃음> 어제까지 더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제까지 막 25도 이랬는데. 지금 바람 불어. <웃음> 형님, 형님, 10만원짜리 술. <웃음> 불... <웃음> 들어갈때 되니까 바람 너무 야, 바람이 더 불어. 아. 더불어. 여러분, 여기는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깊거든요? 여기 한몇 미터 나와요? 한 3m 정도 나와요. 우와. 여기 다 몰려있어요. 그 깊숙한 곳에 몰려있네요 뒤졌어요 채내아빠 <웃음> 구독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만가자자 <웃음> 일단 여기에 물을 받아놓고 받아도 돼? <웃음> 그럼요 형님 와 형님 재질이 근육이에요 근육 광배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웃음> 저랑 고프로 켰거든요 갔다올게요 아 <웃음> 와 진짜 연천 계곡의 아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고프로로 잡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상요 형님 어, 뭐야 <웃음> <웃음> <웃음> 형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100분의 1잡장 진짜 이 정도예요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다연가시입니다 여러분 얘네가 겨울이 되면은 복면을 하잖아요 깊은 데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일 깊은 데 있고 날이 좀더 풀리면 이제 얕은데로 스물스물 기어가거든요 와두 시간 동안 뭐한 거야 저번에 나무가지 아니라 이게 다연가시예요 여러분 <웃음> 말없이 들어가 어, <웃음> 야. 와 진짜 미쳤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잡았죠 형님 응.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 어게 아신 거예요 형님이? 통발로 타가 통발로 타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양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만 보기 쉬운 거지 다른 데서는 잡으려면 꽤 고생해야 되거든요 자 형님 다시 참사하셨습니다 오, 섹시하죠? <웃음> 몇년 차시죠? 얘가 지금 1 5살 <웃음> 손에 또뭘 휘감고 나오시는데요? 골라내야 <웃음> <웃음> 돼요, 아? 이제 골라내면 돼요? 우와. 우와, 여기 사이사이 보시면 은 엄청 많은데요, 형님? 여기도 지금 다 꼬여있고, 얘는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와, 한 40cm 되겠는데? 연가시 멋신인데요 형님? <웃음> 되게 빨리 골라. <웃음> 아까 형님 다이빙 하는 거 보시고, 형수님이 그렇게 섹시하시다고. 아니라고 하더고개 돌리지. 얘네가 보통 낙엽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잡아 올리신 건 형님 보고 잡으신 거예요? 응. 걔는 이제 좀 나와 있었구나. 응. 얘네들이 한 군데만 다몰려 있어. 얘네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 중간 중간 껴 있네. 일단 낙엽을 다. 아 좋아요, 어, 꿀 좋, 꿀 좋습니다. 제가 여기 꿀꿀 꿀. 한번 뒤져볼게요. 아. <웃음> 섹시 섹시. <웃음> 아니야. 아직 <아니야. 웃음> 그럴 때가 아니야. 와,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에 엄청 지금 계속 다 나옵니다. 꼼꼼히 봐야겠다. 응. 여기 이런 작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사타 살아있는 애들이거든요. 어? 예? 저번제 나경 와, 여기 그냥 막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두번세번 번 갔다 온게 이거예요. 와, 계속 나온다. 여기도 있고. 만지실 수 있어요, 손님? 손님 <웃음> 이런 거못 만지고 개구리 드실 줄은 압니다. <웃음> 개구리는 고양이 음식이라고. 수중 발래하시는데 형님? 자 이렇게 확인해보고 없는 낙엽은 다시 여기로 던져줘야 돼요. 얘네가 또 안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야 어 되기 때문에 원상 복귀 다 시켜줄게요. 던져버려. 낙엽 밑에 막연가치도 살고 도롱뇽도 살고 형수님 좋아하는 개구리도 살고 하거든요. <웃음> 형님 이번에는 아예 모여 있는 거를 지금 찾고 계신 거 같아요. <웃음> 근데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가에서 좀 많이 놀고 그러셨나요? 몰라요 모르는 사이였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서로 알고는 있었어요? 아니요 나중에 커서 안 거예요 그러면? 동창이었다는 걸?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연분이고 싶지 않아 <웃음> 편집해줘 편집해줘, 편집해줘. <웃음> <웃음> 아시죠 형님 제 채널에서 이거 절대 편집 안 되는 거 <웃음> <웃음> 형님이 항상 왼손으로 낙엽을 가져오시는데 지금 왼손을 수영할 때안 쓰고 계시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더기가 있는 게 있네요 형님 그죠? <웃음> 우와 여러분 여기 또 지금 한 무더기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 한만 마리는 있겠어요 형님 그죠? 이거 보세요 일단, 브루가 한번 잡아가자. 브루님이 또 이거 전에 이만큼 잡아가셨다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자마자 이만큼 나온다는 게, 와, 지금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좀 흐느적거리 는 애들 있죠? 바람에 날리 애들. 얘네들은 뒤진 거예요. 얘네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좀힘 있는 애들은 이렇게 기역자로 각져 있죠? 후크선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아, 누구나, 용기... <웃음> 장터 아니야 장터 연가시 오일장 느낌으로 또 이게 생물 유튜버들한테 귀하거든요 저 보시면 이렇게 흐느적거린거 보이시죠 이런 거 죽은 거예요 이런 거 다시 방생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면 아이고 <웃음> <웃음> 위에서 대물이 놀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이거 재밌다 어? <웃음> 구독자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이것도 많은데? 아 진짜요? 흩어져 있어가지고 아 애들이 뭉쳐있지 않고 뭉쳐있고 막 뭉쳐있고 뭉쳐있고 이렇게 있죠? 아니 다 따로 놀아 지아다 따로 놀아요? 한땀한땀잡아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형님 멋있게 들어가실 수 있나요? <웃음> 너무 늦게 얘기했죠. 서구나 이거 편집 좀 한번 잡아줘. 형님, 혹시 멋있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오, 이야. <웃음> 여기 들어가는 동안 연관시좀 골라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그 얘네가 낙엽 같은 데서 뺄때 이게 생각보다 잘 끊어지거든요. 얘네가 말리면은 막 노큰처럼 써가지고 엄청 질겨지는데 이게 마르기 전까지는 되게 잘 끊어집니다. 한 마리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발로 밟고 이렇게 하면은. 어 질기네요 <웃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 다슬기 한 마리 나왔는데 이게 참다슬기 종류 아닌 거 같아요 참다슬기 종류는 잡기가 쉽지도 않고 굉장히 귀하고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 많이 널려있는 고체 다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얘 연가 진짜 작다 아이고 귀여워라 죽여야지 <웃음> <웃음> 다시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크게 웃는 거 좋아요 저는 또 있나요? 뭐지? 아다식기요다식기 <웃음> 근데 많이 드세요 잡아서 응. 개울가 근처에 살면 은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개구리도 막 잡아서 먹고. 뭐. 개구리 여러분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양수님도 드실 때 무조건 사서 드시죠 양식장에서 개구리는 잡아서 먹었다가 불법이에요 벌금 2천만 원나 어릴 때먹었던 저부가한 8개월 전에 저희 개구리 한번 같이 찍었었는데 그때 그때도 어렸어 아 그래요? 아 그때 어쩜 그때좀 어리셨어요 반말할 뻔 했잖아요 <웃음> 자 이렇게 한 거는 다시 이쪽으로 밖으로 내줄게요 어 형님 자 마지막입니다 형님 오 우와, 아, 이 정도면 하나하나 골라오신 거 아니에요 형님? 한다, 한다 오 진짜 한다 한다 다한 마리씩 따로 놀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까 사온 술 좋은 술이거든요 형님 아... 아, 야, 그 술로 뭐 되지 않겠지만 점심도 사고 다 사야죠 형님 물물교환 <웃음> 앞으로 술 필요한 말씀하세요. 연마시 필요하면 말요자 여러분 이거는 깊은 데 잡은 거고 제가 얕은 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깊은 데에 몰려왔다는 거는 얕은 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애가 주로 얕은 데에는 낙엽이 많은 곳에 또 걸려서 숨어 있기 때문에 요런 데 그냥 위에서 한번 볼게요. 아니면은 낙엽을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쓸어 가지고 요 정도만 딱 봐도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어요. 이거 뭐야? 자, 어어 어, 이거 연가시 같은데? 리바, 진짜 리어 콩나물이네. 펀치.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양 사이드에는 낙엽이 없잖아요. 여기 가운데 쪽에 유독 낙엽이 좀 몰려있거든요. 이런 데걔 한번 싹 해가지고 저기던져놓게요 던져버려. 낙엽 잡아서 던져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없면 돼요 여러분. 얕은 데는 없다고? 그럼 지금 진짜 깊은 데만 딱 있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동면할 때 얘네가 깊은 데서 에 가서 배떨면서 겨울 보냈거든요. 와, 진짜 얕은 데는 없네. 이것도 신기하네. 이게 한겨울이면은 얕은 데 없는 게 이해가는데, 지금 손 넣어도 손이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물론 채니 형님 몸은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 녹이라고 술 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낙엽 한번 들춰볼게요. 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더 추운 날에 얕은 데서 잡았잖아요. 그거는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쪽 계곡은 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얘네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보시면 넓고 깊은 데도 많기 때문에 깊은 데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그냥 가서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연천의 아들 채니 아빠 형님한테 걸려가지고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니 아빠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만이 코앞이에요 10만, 10만 찍어주세요. 낙엽은 다시 다 넣어 줄게요. 날려라. 천번에. 아 형님 낮은 데는 한 마리도 없어요 아예? 어, 아예 없어요 무조건 깊은 데에만 지금 있나봐요 나중에 또 애들이 좀더 따뜻해지면 얕은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아, 제가 무슨 고생을 했나요 저는 돈만 썼죠 <웃음> 아유 예, 형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 10만 가자 아 10만 가자 자 여러분 저는 요 녀석들 지금 바로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마저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탕 라사 여러분 제가 지금 <웃음> 철수하려는데 형님 밑에 통발 두신 거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뭐 들어있을까요 형님? 장어요? 장어 나오면 더 줄게. 아, 아, 통발 아, 한번 아, 확인해내려가 아, 볼게요. 깊은 데 놓으셨어요, 아, 형님? 여기, 여기. 근데 옷은... 아, 아, 아, 어색하 돼. 더 들어가시구나. 아, 아, 아, 아, 아. 형님이 매일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형님 조심하세요. 오 <웃음>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불량 아니죠? 불량이시구나. <웃음> <웃음> <웃음> 유튜버잖아. 아, 유튜버잖아. <웃음> 와, 등 보세요. 네. 등이 근육이어가지고 안 아파 보여요. 오! 깊은데요? 오, <웃음> 물이 불었나봐요. 통발이 없네. 예? 통발 네. 줄을 안 해놓으셨어요? <웃음> 없어요 형님? 안 보여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통발이 흘러내려간 것 같습니다 훔쳐갈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훔쳐갈 사람이 있나요? 어 <웃음>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장어 들어와 있을 텐데 <웃음> 잡히면 진짜 뒤진다 보고 있나? 이거 내가 봤을 때 형님을 아는 사람이 너 이리... <웃음> 형님이 저팰것 같아가지고 저 연가시 들고 바로 가볼게요 받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가시 수백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아자 여러분 연가시가 완전 다 모여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닥만 뽑아도 대부분 애들 크기가 굉장히 큰 녀석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래기들이 가을에 사막이나 여치 곱등이 된 육식곤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물가로 슬 유인해가지고 자기들만 몸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알을 바로 낳지 않고 완전 성체 크기의 연가시들이 동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조금 따뜻해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큰 성체들입니다 그리고 알을 싹다 가지고 있을거예요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게 뭐냐면요 지금 이영가시가 거기 얼마 안되는 부지에 100분의 1도 안되는 애들이에요 이만큼을 100번을 잡을 수 있대 제니언 그러니까 은혜 너개우에서 놀아야겠어? 안놀아야겠어? 안놀지 나는 놀아야지 왠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싫어 싫어, 싫어. 놀다가 영가시 만나면 그냥 아저 그 더러운데 깨끗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 몸은 깨끗하거든요 여러분들 몸속으로 절대 안들어가요 걱정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응. 요 많은 녀석들로 뭘 해볼거냐 제가 지금까지 가그린에 넣고 탄산 물에 넣고 세제에 넣고 락스에 넣고 싹다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안 넣어봤더라고요 어디에 넣냐면 바로 식재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라 그러면은 오이 오이 안에 얘를 어떻게 쳐봐가 당근? 당근에 어떻게 쳐봐가 바나나? 바나나에 어떻게 쳐박아? 약가 손가락이 <웃음> 조금 아니 이게 당근에 어찌 쳐봐가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아안 된다고 이게 안 돼? 안돼 이렇게 해야 되나? 안돼안돼자 <웃음> 안 이런 딱딱한 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액체류들 있죠 은혜야 바로 무비... 무빙 렛츠고 야 <웃음> 장난하냐 아니 내가 여기로 왔는데 너는 왜무빙이라 이렇게 해서 니가 찾아와야지 아 다시, 다시. 랜덤이야 너? 자그냥면 무빙 렛츠고 간장, 식초, 마술 롤리 고당, 릭용유, 소금, 설탕 소금과 설탕은요 소금을 설탕물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번째로 바로 란장 간장 자 이거 그릇에다가 란장 어노노노논 어, 어. 자 여러분 오늘은 뭐 실험할 녀석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꿈틀거리는 있거든요 얘 있지? 음. 야얘 크기 봐봐 씨. 봐봐 이거 뭐예요? 지실? 예? 니가 <웃음> <네가> 더 부추긴다고, <웃음> 구독자들보다? 지, 실, 짜 나는 백십만이야. 나는 백십만이야. 할수 있어. 으, 오, 오. 아무이 자, 여러분, 여요 녀석 한 마리만 간장게 한번 넣어볼게요. 드랍도 연가시. 오! 야야야, 꽁들게 된다 어? 야간거 아니야? 갔다 <웃음> 야너 그거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갔다 갔어 하는 거 여러분 진짜 간거 같은데? 원래 얘네가 살짝 고통스러우면은 계속 베베껌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딱 그러면은 얘간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여기가 울퉁불퉁해? 어? 뭐야 울퉁불퉁해졌네 간장 그것 때문에 어? 야계심한데 여러분 뭐 옆에 천국 데려왔거든요? 어 뭐야? 원래 그랬나? 여.. 끝에가 이거 신경이 죽은 거거든? 넣어보자 여러분 다시 넣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갔어 <웃음> 와 간장 개쎄다한 마리 더 해봐 장인한 내낌 근데 얘 엄청 팔팔했잖아 봐봐 이거 봐봐 여러분 그러면 너가 픽해봐 얘 네, 엄청 팔팔하지 얘? 어, 어. 얘? 여러분 얘 얼마나 팔팔한지 보여드릴게요 움직이지 지금 음. 엄청 움직여요 여러분 자 간장 가라 가라 오오오오오 베베 오, 오, 오, 오. 꼬고 있어요 베베 꼬고 있어요 아까 옆에 있는 애간게한 15초 걸렸지 응베 음, 갔어 지금 이거 갔어? 옮겨 볼게요 들어가라 갔네, 갔어. <웃음> 간장 개쎕니다. 이때까지 섬유연제 이런 거 해도 이렇게 빨리 간거 없었지, 맞지? 또 간장 많이 먹다. 어쩌라고. <웃음> 제가 짠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영가씨 제가 봤을 때짠 거는 좋아하는 거 같지 않고 엄청 타격이 심한 거 같아요. 되게 독한가 보다. 오, 진짜 갔네. 한 마리 더안 해봐도 되겠지? 자, 어.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간 거는 사이드에 일단 빠트, 오, 잠시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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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 좋아 보이지 않니? 오! 야, 아주 팔팔해 자 식초! 드랍드 연가시 오오오! 야야좀기계하게 움직인다 근데 약간 지금 미세하게 좀 구불거리는 거 같은데? 야 뭐야? 간소? <웃음> 제러한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요 들어가라 <웃음> 안녕 <웃음> 그리고 얘도 엄청 우오오개퍼버이 사인펜 같아 소름돋아야한 마리 더 해볼까? 야. 어 잠시만 간장이 살아왔어 야 간장이 야야 간장아 얘 맞잖아 맞지? 야 간장이 살아왔는야 간장아 야너 누가 촬영 중에 기침하 로로나여도 너는 참아야 돼어 한... 알겠어 미안 한번더 하면 연가시 치실해가지고 코 해가지고 유스타기호가 거쳐가지고 귀로 나오게 할 거야 어 미안해 씨발. 시발... <웃음> <웃음> 제가 잘못했어 요 여러분 간장이 아 간장아 아, 알았어 알았어, 너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간장이 여러분 거의 키우겠네 간장아 <웃음> 아! 맛있는 간장에는 여기 옆에 빼둘게요 또 찜이가 야얘 진짜 같다 얘 다시 넣어 원래 살던 물에 야 근데 얘는 구불구불 굳어버렸잖아 뽀뽀하지? 식초이 자가 식초이는 <웃음> 뭐야? 얘 살아요, 거 여러분 여기 딱 기억하세요 왼쪽 사과치네 여러분 그러면 완전 더 팔팔하네 다렇죠이 새끼 아니야 <웃음> 작은 고추와 맵다 얇은데 팔팔하네 어 괜찮지 요정도 합격? 아, 오케이 식초이로 진화를 해줘 들어가! 오얘 얘 반응 바로 온다 맞지? 꺼내 아니아니 아직 너무 빨라 어? 편집점도 안 잡아주면 꺼내 식초 개쎄다 은혜야 간장보다 훨씬 쎄얘 식초는 굳어버려 요 여러분 그냥 식초이 <웃음> 지가 다당가나 식... <웃음> 다중이야 식초이 살려보자 조집이야 식초이 오케이 어딨어 식초이 오. 원. 아 얘네가 지금 야 죽은 척하네 이 새끼 너 걸렸어 너 이거 <웃음> 너 여기 가만있어 야야 육지 다 <웃음> 안돼 은혜야 육지는 무조건 죽는 거야 여러분 얘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저희 원래 여기 나 났었거든요 지금 없습니다 뭐 물살 일으킬 것도 없고 야, 이거 살아나네 얘, 이거 한번 해보자 저기 구석 저기 식초이야 저기 두게요자 여러분 식초 굉장히 셉니다 간장보다 훨씬 센것 같아요 대충 한 6초 정도면 가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이거 가져가고 있어 친구를... 오오오 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영가씨들이자기들끼리 뭉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데도 데려가? 봐봐 오다 데려갔네 맞지? 다데려아 저... 진짜 <웃음> 너과학실험 같은 거 좋아했어? <웃음> 야 여기 뭉쳐가고 있어 이거. 야 그러면 아까 식초이가 산게 아니네 데려간 거네 전에도 <웃음> <애네도> 저승사다가 있는. <웃음> 자 그러면 다음은 조금 약하면 바로 비린내 잡내를 없애는 맛술어어어어어자 이번에는 이게 위에 있네 이게 근데 뽑을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엉겨서 안 뽑힐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쑥하고 뽑힙니다 맛술드랍더이가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지 이거 봐좀 평온하지 않아? 어 조금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아요 조금 아직 그렇게 뭐 겁나 뭉치네 이렇게 뭉치면 얘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니가 어떻게 알아 기분 좋은 걸 수도 있지 기분 좋으면 오히려 피드라고 기분 좋아서 꽃이 됐어 보통 음표 음표 <웃음> 보통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은 수온이 올라가면 얘네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는 보통 이렇게 핍니다 근데 만약에 춥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맛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그 전에 너무 셌어요 얘네랑 바로 펴 이거 봐 피잖아 아까 여기 있을 때는 괴로웠다는 거였잖아 맞지? 사과에 사과에 <웃음> 어? 갔어? <웃음> <웃음> 취했나봐 마술이 소리소문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잠깐만 원래 살던 대로 해보자 자, 들어가 있어 살아한다살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가리 좀 움직이잖아요 이 새끼 안 죽었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마술을 한 마리만 딱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역시 식초랑 간장보다는 약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롤리고다 근데 얘는 사실 끈적끈적해가지고 좋아할 것 같아 너 끈적끈적한 거 좋아해? 어 예를 들어 초콜릿 아 그런 끈적끈적하? 아난또 뭔 소리야! 자그러분 바로 다음 랩기! 상태 볼게요! 어어어 어. 자 롤리 고당 드랍도 형 가시! 잘 모르나?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데는. 맞지? 그냥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되게 스무스한데? 오오오 얘가 원래 물속이었다면 얘네가 바박! 지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봐봐. 그치? 베베 꼬잖아, 지금. 여기 대가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대가리가 지금 베베 꼬고 있잖아. 그럼 옮겨 볼게요. 얘 예, 대단하네, 얘 발짝 한 거였네. 엄청 찐득해! 다시 씻혀줘. 어, 어. <웃음> 이게 뭐야 영어 <웃음> 씨끼인데 현타 개오네 어? 이상해 근데 얘 많이 구불구불해졌지?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엄청 구불구불하죠 얘는. 혹시 얘 간장이? 간장아 아까 간... 간장이 중간에 저랬죠 너왜 야, 얘 봐봐. 엄청 완전 쭈그러들었어, 얘. 여러분, 올리고나 진짜 센거 같아요. 더안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간장급 정도 된거 같습니다. 자, 그럼 우그러 다음은 설탕물. 자, 설탕 이렇게 넣고. 하나, 둘, 셋. 어디야? 여왜 고춧가루가 있어. 뭐야, 고춧가루가 왜 있어? 아, 설탕 안에. 아, 여기 안에 너가 있네 거야. 이거 이걸 이렇게 쓴 거야, 이씨. 아침에 고춧가루 해가지고 너 요리했잖아. 니잖아, 이거. 야, 이거 니네 왜 가스라이팅에 뒤지래, 진짜로? 야, 요리 안해 그랬잖아 <웃음> 너 요리하는데 어쩌라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네가안 거잖아, 이거. 네가 고춧가루 껴가지고 네가안 거잖아. 야, 대로안거나 아. 이렇게 계속 말하면 너 섹시해? 무서워? 더러워? 섹시해? 무서워? 섹시 어? <웃음> 해석하면 뭐야? 썩은 시 ㅂ 여러분 설탕물에 들어가야 <웃음> <웃음> 섹시한 렉기 찾아볼게요 이렇게 좀 도롬. 섹시한데 개섹시 드랍던 롤탕물 설탕물은 뭐 사실 당도도 좀 없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아니네! 석시야 일반 물이랑 설탕물이랑 완전 좀 다른가 봐그럼 좋은 거 아니야? 어 뭉친다 일반 물로 넣어서 옮겨 볼게요 야 이거 봐다 피잖아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기분 좋았을 때이렇게다 핍니다 아이씨 설탕물 그렇게 안쓸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셉니다 맛술 보다 센것 같아요 조심하다석시야 익사해라 자 그럼 다음은 로금물! 소금 굉장히 셀것 같은데 이게 심지어 굉장히 센 천일염이거든요 어서야 바로 들었던 소금물! 어? 어 역시 오 야야야 얘 완전 미쳤어 엄청 지금 베베꼬는데 설탕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야얘 고통 많이 쓰렸나 보다 야야일로 일로와, 일로와. 야, 여기 들어와봐 천국 어 됐지 뭔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불구불 거림보다는 매끈한 느낌인데 자 얘를 다시 이렇게 넣으면은 몸이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 거려져요 이렇게 지나가다 구불 지나가다 구불 지나가다 구불 이게 살려도 바 가라 소금이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로 리경규 언한 번만 해 됐어 언아이 <웃음> 식용으로 들어가라 뭐 같을 것 같아? 약간 올리고당 같을 것 같아 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는 아예 개많은데? 그리고 완전 지금 또라리 틀어버렸어요 숨을 막나? 몰라 당연히 모르겠지 니가 알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질문한거 같아? 그냥 공감을 바란거야 야야야야 야, 야. 얘 봐라 얘봐라 움직임 많이 죽었다 빨리 옮겨 야야 야, 옮겨보자 들어가 한번 씻어줄게 기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게 뭐냐면 이 상태로 지금 어? 야살아난다살아난다아식용유더 세긴 세다 아 여러분 그래도 물에 들어가니까 조금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식초보다는 안 세워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생게 식초 그 다음이 간장 그 다음 올리고당 설탕 소금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맛술이랑 식용유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올리고당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놀라서 이게 숨쉴때 그거를 막아버리나봐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가용류이자 여러분 이렇 모든 실험을 끝났는데 제가 이 영화 실험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때 항상 후라이팬 이런 걸로 튀겨보고 했는데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 바 산만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정도에 어프라이기 지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순입니다 아직도 산만혀했는데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여러분 근데 뭐연가실를 몇분들일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파이 똥, 똥. 어. 알았어 그럼 너네가 창작해서 해봐 설사 이거는. 변비 이거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다 음식인데 좀 비슷한거라도 해야지 무슨 <웃음> 뭐. <웃음>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개똥 고양이 똥 소똥 개 어렵다. 어, 어렵다니까너 해봐, 그럼. 빨리 해봐. 이거 설사, 어. 변비, 분바야 <웃음> 이거는? 이거 팩. 페 장만이. 장만이 나온다고? 15분에서 20분, 280도로. 장만이. <웃음> 아. 자, 마지막은 장작. 자, 그래서 이거를몇분 할지 아직 몰라가지고 대충 한 5분 정도 먼저 조져볼게요. 오분파야 자, 여러분. 내은 지금 2분 지났거든요한번 중간 정검 해볼게요. 땡! 우리 바게요 열어버려.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동그랗게는 안 넣는데? 오! 진짜 잡채 당면같아요 오! 오! 예예 예, 살아있다. 근데 아직 여러분 이거 아우! 으! 응. 아. 뭔데? 아우! 오빠... 아우! 아나생나 이이이.. 약간 민물비리는데 근데 약간 해산물 냄새가 나요 여러분 좀 특이하거든요 드랍스터 가과씨 여러분 마저 3분더 해줄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3, 2, 1 땡! 땡! 땡! 땡땡땡 빨리 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번 이거 까볼게요 아! 냄새나 왜? <웃음> <웃음> 무슨 냄새나? 염소 똥? <웃음> 염소똥 냄새 난다고? 아, 아, 이 염소 똥 냄새 난 나고 아아이 염소 똥아아아와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냄새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런 꿉아 냄새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그리고 약간의 그 뭔가 해산물이었어요 나 한번 맡아볼래? 아니 아 한번 아, 한번, 한번. 아 한번. 싫어 한번 맡아봐 <웃음> 자 여러분! 에어프라이기로 태우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굉장히 타고 얘네가 원래는 굉장히 질기잖아요 한번 끊어 볼게요 <웃음> 질긴데요? 야야질긴데개 질겨졌어요 여러분 야 이거 안 끊어져? 이거 보세요 보여요 냐응 쭉쭉 늘어나는 거자 여러분 잡아당겨 볼게요 어? 원래 끊기면 안 되는데 종류마다 달라요 어떤 굵은 놈은 딱 했을 때 완전 쭉 늘어내 있었고 어떤 애는 그냥 뚝 하면 뚝 끊긴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렸을 때 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말린 게 확실히 훨씬 더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훨씬 약간 종이짱처럼 나무 으스러진 것처럼 그리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에 굉장히 잘 붙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뗄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남은 애들 이죠 얘네들은 그릇에다 올린 다음에 24시간 정도 말려 둘게요 아주 잘 말랐군 어허허허 수세미 같아자 여러분 이제 요 바싹 말려진 연가시를 뗄감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야외로 가야 돼요 레츠 고자 여러분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요 연가시 뭉탱 있죠? 약간 수세미 같지 않네요 아니 그거 같아 어? 테이프 아 이거 빙빙빙 빼는 거 사람들 그거 몰라 우리 곰팡이 분들은 영 하시거든? 알아 은근히 있더라고 <웃음> 나이때가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거 보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요 테이프를 지금 바로 불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뗄감의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치티 돌려봐서 와야자 올려두고 자오 뭐야 그냥 타는데 야 이거 뭐야 떼감이 안 되는데 자그러다고 그냥 테수 없고 좀더 지져볼게요 불 붙는다 오 붙네 붙네 오야야자 여기다가 장작을 넣을게요 예예예 예, 불이 붙네 계속 이아 예, 약간 기름기가 있나봐요 불씨 네, 여러분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 이거를 떼감을 한번 써볼게요 자이쯤 한번 꺼볼게요 야 근데 되게 플라스틱 넣은 거 같지? 몸안 좋을 거 몸에는 아마 안 좋을 거예요뭐 사실 이게 한 번쯤은 괜셨습니다 평소에 연가시로 뗄감을 만드는 기는 없을 거예요 불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꺼져요 그리고 제가안 되고 굳어있어 보이지? 와 이거 씨. 자 일단 첫 번째 뗄감에 붙을 때까지 만 한번 해볼게요 자 뗄감 추가 오오오 붙는다 붙는다 자 여러분 연가시 뗄감이다 잠시만 이쪽이 아직 안조어졌네자 요쪽 와이 소리가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이 활활 붙었습니다 자영가씨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겉에 있는 것들은 다르 가다가 나중에 안에 있는 거에 약간 연소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갑자기 지푸라기처럼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죠 냄비 물을 받아올게요 하나 둘셋 버터 자 이렇게 물 받고 자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물이 보일링 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자 이렇게 물이 발팔 스어야왜니 <웃음> 네 혼자 갑자기 하는데 헐라보자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발팔 스어안성탄면 내기 바 입촌 끓여봐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맛팔팔 끓지 않는데 요정도에 넣어도 괜찮아요 딩, 딩. 디디딩. 디디딩. 잘 이거라 어 뜨거운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자. 라면 먹을 명분을 찾은 거구나 <웃음>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만에 라면 이냐야 침이 돈다자 <웃음> 영원가시라면 초배를 거기에 연가시도 넣어야 연가시 라면이 지와 <목소리> 완전 맛있어 와 집에서 끓여먹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캠핑을 하나 봐 팔까? 대만할걸?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가시로 라면을 끓여서 먹는 겁니다 자 근데 벌써 곰팡이 분들이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린 연가시몇개또 빼놨습니다 야 진짜 먹어? 미쳤어? <목소리> <목소리> 속았지? 뜯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